2022년 5월 20일 세 번째 곡 들어갑니다 오늘 비가 지나갔지만 왠지 그 빗속에 또 누가 있을 것 같은 느낌 빗속의 그 여인 백미안 식구로 한번 가볼게요 홍수문씨 한잔 맛있게 드시고요 어디에 있나 노라 왜인 코트에 검은 눈동자 전화가 왔네 전화 받고 하겠습니다. 자 다시 갈게요 20, 2022년 5월 20일 세번째 노래에 들어갑니다 천만술통이죠 여기는 이맛에 산다 잊지 못한비속의 여인 지금은 어디에 있나 o 라 o 인코트에 검은 눈동자 잊지 못하네 다정하게 미소지면 검은 우산을 받쳐주네 내리는 바라보며 말없이 말없이 걸었어잊지 못한 빛속의 여인 그 여인을 잊지 못하네 감사합니다 방치방송 <웃음> 저 예전에 방치방송이 뭔지 몰랐어요 <웃음> 잊지 못한. 잊지 못하네 다정하게 미소지며 검은 우산을 받쳐주네 내리는 빗방을 바라보며 말없이 말없이 걸었네 잊지 못하네 빛속의 여인 그 여인은 잊지 못하네 그 여인을 잊지 못하네 감사합니다 먼저 노래 끝나면 <웃음> 브라보 한번 하고요 위아야한번 하고 아우 안녕하세요 수진님 반갑습니다 뭔 놈이 이렇게 다 전화가 오는지 한번 받아볼게요 지금 국민 방문인데 헬로 캅 차이카 갑갑어 다이카 다이카 어, 다이카 메펠라이카 공짜이카 가 꼬꿍카 끼 먹고 다이카 개카 아 꼬꿍카 지금 오신 네방 이야기 하신 분인데 방을 오는 책임 날짜 변경한다고 해가지고 아 다시 한번 수진님 감사합니다 또이 시간에 지금 어디 계세요 엄수님 석양이 질듯말듯 하는데 오늘 비구름이 있어가지고 많이 보이진 않네요 수진님 오셨으니까 어. 새로운 노래 들어가야죠. 2022년 5월 2 0일 다섯 번째 노래인가요? 어, 그럼 지금 술병하고 똑같이 그냥 한병 먹고 노래 하나 하고 하고 있네 지금. 다섯 번째 노래. <목소리> 크라이너. 밤이 깊었네 밤이 슬슬 깊어오는 것 같아서 지금 바깥이 약간 어두워져요. 크라이너의 밤이 깊었네로 들어가겠습니다. 뒤에서 통통 부르고 헬로 소울 하 하아 <웃음> 죄송합하씨왜이이나나 yeah. <웃음> <웃음> <웃음> I cooking, I cooking. Yes, I cooking. <laughs> <him. laughs> you don't know, you don't know. Yeah. I want to surprise you. Surprise, yeah. surprise. s u r p r i s India. Hello, how? Nice to see you. Nice to see you. <laughs> okay. Yeah, nice to see you. Everything good. o h oh, I'm happy. Oh. Happy, come back oh. Thailand. Ah. This best food here, best Korea food here. <laughs> a n i c e place. i yeah. i yeah. yeah. a y e Really surprised, yeah. So thank good. Thank you, thank you. Welcome to you again. Yes, yeah, thank yeah. you very I much. Can't... I c a l h you. p u s <laughs> Ah, I see you. <laughs> 아이무행 아이. 고 죄송합니다. 자, 우리 수진 님. 이름이 너무 큰 흔해요. 왜 아름다운 이름을 또 그렇게 하시네 또. 야. 이제 다시 한번 빙 돌려서 수진님 오신 거 환영 인사. 아유 백금이 또인사하네 <웃음> 자꾸 막히네요. 왜 이러지? 김이 좋은 야 이놈아. 알았어. 알았어. 기다려. 기다려. 뭐뭘거 없어. 하지 마. 내려놔. <웃음> 아 강아지 보이나? 안 보이나? 아. 강두님. 아야 닉네임 기가 막힙니다. 두.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시시고 이번 2022년 5월 20일 다섯 번째 노래 크라잉스의 밤이 깊은데 갑니다 밤은 깊지 않았지만 마음이라도 깊기를 밤이 깊었네 밤이 깊었네 방황하며 춤을 추는 불빛들 이 밤에 취해 흔들리고 있네요 벌써 새벽인데 아직도 혼자네요 이기분에 나쁘지는 않네요 항상 당신 곁에 머물고 싶지만 이 밤에 취해 떠나고 맛있네요 이 슬픔은 알란가 모르겠어요 나의 구두요 너만은 떠나지 마오오오오 오, 하나둘 피어오른 너의 시절 동화 같은 별을 보면서 오늘 밤 술에 취한 마차 따고 지친 나를 따라가야지. 밤이 깊었네 방황하며 노래하는 불빛들 이 밤에 취해 흔들리고 있네요 가지 마라 가지 마라 나를 두고 떠나지 마라 오늘밤 새빨간 꽃잎처럼 그대곁에 머물고싶어 어. 딱한 번만이라도 날 위해 웃어준다면 거짓말이었대도 저 별을 따다줄텐데 아침이 밝아오면 저 별은 사라질 텐데 나는 나는 어쩌나 차라리 떠나가 주오 하나둘 피어오른 어린 시절 동화 같은 별을 보면서 오늘 밤 술에 취한 마차 타고 지친 나를 따라 가야지 가지마라 가지마라 나를 두고 떠나지 마라 오늘 밤 새빨간 꽃잎처럼 그대 발에 머물고 싶어 감사합니다 <웃음> 잠깐 뭐 봤는데 아는듯 모르는듯 부... 아는듯 모르는 척 분명 잘 아는노래인데 참 듣는 느낌이 노래 그쵸 아, 감사합니다 <웃음> 어쨌든 또 밑에 계신 또 승문이 형제치 어, 박형 어, 이 노래는 박형노래입니다 건배! <웃음> 아좀 전에 왔던 친구 뒤에 왔던 친구는 독일 친구인데 앞전에 여기 왔다가 태국 꽃장 살다가 철수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열리는 바람에 다시 놀러 온것 같아요 자저 잠시 나갔다 올게요 어디 화장실이요 맥주가 참 이른 것 같아요 <웃음> 아, 살포시 일어났다 앉겠습니다 블루스를 느껴주세요 아빠는 어디 가셨어요? <봐라로> 아버지, 아버지 아빠 어디 가지? 아빠 어디 가셨어요? 아니요, 계약했어요. 학교 다녔어요, 방금. 이제 막 왔어요. 응? 화장실. 화장실. 어, 아. 봐. 응? 홍성문 참취 누구예요? 빨리 ห้องน้ 빨리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왔습니다. 포든 바야 바바? 어? 포든 바야 바바. 포든 비야. 비야잖아. 비야. 비야 왕막. 근데 갔는데 먹기는 다섯 병을 먹었는데 나오는 건세두병채안 나왔어요. 아, 아직 두병 반이 뱃속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웃음> 도도하이 했고. 도도방 2년 방학이 끝나가지고 15일부로 계약해서 학교 나갔다 왔잖아요 지금 아... 시간이 5시네 벌써 야 오래 했네 2시간 채웠습니다 오늘 방송 바로 급 끝내고 어, 저녁에 다시 뵐수 있으면 뵙고요 어, 모르겠어요 <웃음> 예정은 <웃음> 오늘 이렇게 찾아오시면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기회 때또 뵙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금요일 멋있게 보내세요 안녕, 수은이 형 안녕 <웃음>